c 치야 t 치야 o n t 치 conti, conti, conti, conti, c 치 t 꽁찌야. 이름을 모르나? 설마? 꽁찌? 꽁찌? 꽁꽁찌? 꿍찌? 꽁찌? 꿍찌? 꽁찌야? 꽁찌야? 백설아? 타투야? 꽁찌야? 아니, 우리 집 애들은 자기 이름을 모르나? 아, 아, 아. 백설아. 백설아. 백설아. 서민. 백설아. 백설아. 내가 부르면 오는 거서리밖에 없어. 미미.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너 일어난 거다 봤어. 타투야. 타투야. 너 방금 움직이는 거다 봤어. 타투. 다투면 맞지? 일로? 응?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좀꽁러와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꽁지야, 구름 찢어 구름 찢어 놓 구름 찢어 놓 구름 찢어 구름 찢어 구름 찢어 구름 찢어 구름 찢어 구름 찢 구름 찢어 름름름름름 Nope. 야야야어야야 죽는 연기 아니야 아픈 연기야 아, 진짜 엄마도 봐봐 엄마가 부탁드어 엄마도 아, 아니 날 베고 눈물란게 아니라 아 무거워 너 이제 무거워 오!